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어, 제가 이번에 여러분들께 소개해드릴 것은 바로 이겁니다 아 여기가 아니지 자 요거는 박스고요 여기 안에 있는 요 백일레리입니다 보시면 어, 두 개의 그냥 뭐 어떤 추 같은 게 있고요 그 다음에 줄하나를 연결이 되어있잖아요 이게 바로 네, 요즘 뭐 국내에는 사실 많은 정보가 없어요. 해외에도 그렇고요. 약간 좀그뭐 발리송이나 뭐 카디스트리 뭐 이런 거에 비해서 인기가 없는 거는 사실인 것 같아요. 어 제가 외국에 어떤 영상을 봤어요. 나오자마자 봤는데 그때 당시는 별 생각 없다가 이제 와서 보니까 좀 멋있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재밌겠다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이렇게 구입을 하게 됐는데요. 어, 그 영상이 올라온 지 1년이 지난 지금도 어, 국내에는 사실 이 백을 레리 관련한 그 정보가 많이 없어요 그래서 위키트리나 나무 위키 아 위키트리가 아니고 위키백과나 나무 위키에다가 제가 검색을 해봤는데요 거기에도 정보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정보를 좀더 찾게 되면 좋겠지만 그만큼 지금 국내에는 이제 튜토리얼도 없고요 뭐 리뷰도 지금 몇 영상이 뭐몇 가지 안 돼서 이제 백일레리에 관한 정보를 많이 알려드리려고 영상 업로드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자 어쨌든 뭐 백일레리는 이렇게 생긴 거고요 더 보여드릴 게 없는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이제 기술을 보여드리고 싶은데 기술 자체도 지금 연습하고 있고요 연습이 끝나면 이제 그런 기술들을 간단하게 여러분들께 가르쳐 드리는 걸로 하겠습니다 어, 굉장히 짧은 리뷰였고요 근데 박스, 박스가 박스 궁금하시다면 그냥 박스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박스는 이렇게 열면 은 열립니다 90도까지밖에 안 열려요 여기는 이렇게 줄 연결되어 있고요 이 상태로 이렇게 열면 열립니다 이거 뭐 카드 넣어도 될것 같아요 카드 케이스로 써도 될것 같고요 이번 리뷰는 여기까지입니다 봐주신 여러분들 모두 감사드립니다